좋아요, 좋아요, 구독,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댓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수면보호흡증이 있으면 잘때 식은땀이 나나요? 음? 식은땀나요? 들어볼까요? 코골이도 있고 수면보호흡증도 있는 사람입니다. 치료를 받기 전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제가 자고 일어나면 땀이 많이 나 있습니다. 잠자리가 축축할 정도로 땀이 나는데요. 음. 집이 더운 편도 아닌데 자는 도중에 식은땀을 많이 흘립니다. 혹시 이런 일이 수면무호 환자에게 많이 나타나는지 궁금하네요. 음. 30대 남자 라고 이제 해서 어... 했습니다. 음. 땀이 날 정도면 네. 그러니까 음. 식은 땀이 날정도면 굉장히 심하죠. 무업이 심한 거죠. 예, 그니까식은 땀이 언제 낮죠? 뭐뭐 힘들고. 네. 기력이 딸리고. 기력이 딸리고. 그러니까 일반 땀하고 식은 땀은 좀 다르죠, 틀리죠, 틀리죠, 어, 틀리죠. 진땀 어, 어, 그렇죠. 그러니까 날 때는 정말 진짜 개, 힘든 거죠. 생님 그렇죠. 네. 음. 진 몰리. 그니까, 러 기가 너무 허화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이 음. 수명목증으로도, 아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음. 숨이, 이게, 혀가, 혀가, 넘어가버렸어요. 복구멍이 음. 음. 혀를 빨아버렸어요. 음. 그러면은, 이제, 아무리 숨을 쉬려고도 안, 안 쉬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음. 잠이 아직 안깬 상태에서는 음. 계속 숨 쉬는 노력을 자율적으로 합니다. 얘는 음. 계속 하다가 <웃음> <웃음> 이런 상황이거든요. 어, 땀, 어, 땀, 땀... 어, <웃음> 땀 사실... 뿌리해도 숨이 안 빨아지면 진짜, 진짜 땀을 뻘뻘 이르면서 계속 공기를 빨아들이려고 아, 정말 너무 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진땀이 그래서... 나겠구나. <웃음> 근데 또, 금세, 그 정도 했으면은. 잠이 후딱 정신, 깨잖아요. 정신 차리고, 숨을 잘 쉬어야지. 또, 바로, 이게, 그, 수면흡 환자, 이, 수면담검상 그래프를 보면요. 숨을 안 쉬고 있습니다. 안 쉬다가, 네. 이렇게 하다가, 불과 몇초안 돼서 바로 또 숨을 안니다 잠이 굉장히 그 모자란 상태이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가 수영하다가 음. 숨 참고 막 수영하다가 음. 예, 한번, 쉬고 또 들어가고, <웃음> 한번 쉬고 들어가고 예, 한번 쉬고 들어가고 <웃음> 그것처럼, 그거 엄청 살 빠지잖아요. 그렇게 수영하면. 그것처럼 정말 숨을 그렇게 쉬면서 잠을 자요. 휘, 잠 그러니까 진땀이 걸... 날 수밖에 없네요. 어. 어. 식은땀이 식은땀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이 반복이 되면 음. 아니 기력이 생길 수가 있겠어요? 산소가 부족한데? 음. 음. 당연히 자는 동안 진이 빠져가고 낮에는 해롱해롱 하는 거 음. 에너지가 보충이 안 되면 우리가 결국 기단 기라는, 기라는 게그쌀 미자에다가 음. 공기가 음. 만나 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가 포도당과 산소가 만나서 이 에너지를 만드는 것처럼 기라는 것도 쌀 미와 공기를 합, 이게 합쳐진 자 글자가 기더라고요. 기운 기 그렇죠. 그래서 이 산소가 부족하면 음. 에너지가 안 생겨요. 수면공 환자는 당연히 기가 약할 수밖에 없어요. 음. 그래서 우리가 뭐 기운내자, 기운차리자, 음, 음, 뭐, 기운 음, 음, 음, 뭐 기업만 음. 이런 하여튼 뭐 기기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음. 숨 쉬면서 잘때숨 쉬는 거 음. 그게 바로 기운을 차리는 길입니다. 음. 그러면 잠잘때 땀 흘리는 게 훨씬 좋아질 거고 음. 기운도 싱싱해질 거죠. 그러면 음. 결국 숨을 잘 쉬어야 된다 음.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얼굴이 못생겼다 말을 못한다 내용 별로다 그러면은 뭐 싫어요 또 괜찮습니다 <웃음>